쇼유 라면 좋아하시는 분 집중. 지금까지 먹었던 쇼유 라면들이 떠오르지 않게 되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계 다녀온 것 같은데. 그게 정보는 댓글창에 써 두겠습니다. 여기는 쇼유 라면 전문점인데 자, 제가 얼마 있지 않은 제 모든 명예를 걸고 보다 맛있는 쇼유 라면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닭구이 차슈, 고기 완탕, 베이컨과 같은 얇은 삼겹 차슈와 두껍고 실한 삼겹차 삼겹차슈 한 그릇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맨맛 또한 정석과 같은 아주 두꺼운 자슈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섬진강 제첩국을 약간 더한 듯 맑고 시원한 국물까지 이 밥은 내기미소밥이라고 이 상큼하고 어, 새콤함 감칠맛 돋는 밥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라면을 그냥 순수하게 좋아다 라면에 해.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냥 이곳저곳의 쇼유라면들을 많이 먹어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쇼유라면은 확실하게 확연하게 모든 것과 다른 대한민국 1등 쇼유라멘이라고 자부할 수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웨이팅이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이상 생길 수도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매장 내부, 서비스 모든 것들이 완벽했지만 라멘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맛이겠죠. 그리고 또 가격도 그 안에 포함될 하지만 거고 하지만 오늘 방문한 이곳은 맛과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떠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쇼유라멘으로 대한민국을 정복할 수 있는 맛. 소바하우스 맨야준이었습니다.